자, 이제 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는 3, 4, 5를 했기 때문에, 7번부터, 7번. 7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야? 아, 칠선녀 생각이 나죠 그치? 칠선녀는 어떤 것이었다고 하는 약을 줬다고 그랬지. 약에는 약만 있는 게 아니고 독약도 줬다고 그랬다, 그치? 어, 지약도 있고 근데 이 칠선녀가 아주 오면 선녀라는 것은 우리 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거다 자 요거는 복잡하니까 얘는 다음주부터 다음주에 들어가고 내용만 설명해 줄게요 시간상으로 시간 자 그러면 칠선녀는 일곱 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팔은 한번 보자 팔 팔은 여러분들 생각이 뭐나요 응, 팔관문이지. 팔관문은 몇 개가 있을까? 여덟, 여덟 가지. 있지, 그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어, 칠선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거 들고 있는 뭔가 있었다고 그랬지. 빨간 책을 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 선녀가 보게 되면, 우리 7곱 명의 선녀가 있는데, 첫 번째 선녀는 빨간 책을 들고 오셨네. 항문 선녀 오셨네. 그럼 항문 선녀가 오게 되게 되면 우린데 뭘 해줄까 선녀가 나에게 공부 가르치러 오겠지. 참을. 저는 그거 해보니까 재축 선녀인데 저는 지혜를 줬더라고. 아, 그거는 이제 고 그가 운명적이고 이거는 카드 갖고 하는 건 영원히 상태다. 지금 상태. 자, 그다음에 주홍 초롱 들고 오셨네. 영수 선녀 오셨네. 영수 선녀가 뭘까? 아, 제주, 묘미를 부리, 지금 하고 있는 내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어, 요술를 부리게 되는 거야? 노란 접시 들고 오셨네. 노란 접시 마트때들어 왔을까? 예. 노란 접시는 우리 많은 것을, 아까 접시 왔잖아. 빵 하고 이런 게 왕창 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들 많이 베풀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출락하면 낸새 먹어오게. 자, 내가 이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초록병을 들고 가었다 어떻게? 농 그러니까 초록병을 들이다. 이 초록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이 병이 호안이 되든지, 아픈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든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뿜난 거야. 자, 그다음에 파란 종이 들고 가었다 이 파란색이 뭐 때문에 들고 갔을까? 이 지혜를 들고 간 거야. 내가 이거 공부를 잘가르키고 공부에 의자 열정을 할수 있고, 공부로서 내 능력을 파리할 수 있고, 이런 것이다. 자, 남생 모자 들고 갔었다. 참, 남생 모자. 이거 뭐라고 왔을까? 아니, 뭔쟁이지. 그러면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야. 자, 보라색 왔다. 보라막대 들고 왔다. 이게 뭐고? 방수선녀. 방선녀 뭐게,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도깨비 방망이잖아. 도깨비 방망이. <목소리> 이도깨비다 이 <목소리> 자, 그래서 내 머리가 수, 응? 잘 돌아가고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낸 거야. 그럼 이 사람,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왔을 때, 생으로 왔을 때는 이런 일을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거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애군이 찾아오게 되게 되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칠선녀는 미리 안다고 그랬지. 야, 니 이거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약이라는 거다. 약, 처방약이다. 처방약이 어떻게, 약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니는 이것을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야. 뭘 조심해? 내가 독에 묻고 힘들까 싶어서 이것을 도와주러 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그말안 믿어 선녀 말을 안 믿어 그래서 맨날 이게 어떻게 구름통이 빠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칠. 칠 선녀는 선녀 카드가 8개 카드가 있어 선녀는 동자 선녀와 동녀지 동녀 동녀 선녀가 4명 그냥 어른선녀가 4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자선녀 4명이 있고 아, 동녀선녀가 4명이 있고 어른선녀가 4명이 있어 4명이 있는데 여기는 한명은 아무것도 없어 황이라 황 네? 7명이 선녀가 아니고 여덟 명의 선제가 있는데 한명은 아무것도 없어 꽝이다 꽝 오케이 그리고 그래, 읽어 응, 이것을 황이 딱 되게 되면 여기 여덟 번째도 황이다 황 황은 뭘까 이것을 딱 뽑게 되게 되면 나중에 니가 지금 한 것은 전부 다 황이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말짱 헌니다. 아, 어, 말짱 꽝이다, 말짱 황이다. 응. 이것이, 아니, 제, 첫 처음에 노는 거네. 이것이 어른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치? 이것이, 자, 어, 네 번째다, 네 번째, 여기. 아, 인 게? 어, 꽝. 이것이 꽝.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린 선녀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른 선녀가 있다. 그럼 사병이 만장 꽝이야? 응? 아까 여기서 사병이 선녀 네 명. 아니 그 선녀가 아니고. 그냥 예. 여기는 순분이 그냥 이게서는 순분이 필요 없잖아. 응. 그거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꽝을 들면 꽝을 내면 사번이 아니고 이거는 꽝을 어? 들면 꽝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어린선녀와 어른선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때 돕는거 돕는거는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돕는거는 어린선녀가 있을 때는 미성숙 미지 미성숙이다 자 내가 무슨 내가 돈벌이가 잘 되겠다 아직까지 니네 생각하는 것은 미흡하다 미숙한 거다잉 어른 선녀가 오는 것은 어떻게 이제 지금 요, 요, 요, 욕구다 욕구 지금 하고 자는 욕구가 강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고 자는 욕구도 미흡하고 어른 선녀는 욕구가 강하게 발동되는 거야잉 그러니까 이것은 강한 기운이 들고 이것은 약한 기운이 되는 거야잉 자, 그래서, 이거 요거, 요거 하면 안 되겠구나. 요 제일 1, 1번을 하자. 이. 0번. 이 0번을 하고, 이. 어린 선냐는 자, 1번, 내가 그 카드를 내가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이. 자, 이 카드를 들게, 아까 지게 항문 선자가 왔다. 내 머리를 잘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 항문선자가 어떤 거야? 구슬수 오르는 거다. 자, 여러분들 펴왔다, 그치? 이것이 간제구슬수다. 어? 1번. 1번이 간제구슬수, 2번은 손재수, 3번은 고통수, 4번은 박명수, 5번은 가난수, 6번은 이별수 어, 이거는 칠순네자 이런 일들을 지금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니는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거예요자 조심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뽑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지금 미리 예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뭐든지 알겠 영혼의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리사주 할때 상세 내용을 봤으니까 그 내용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황이 어디 갔어요? 황이 4번이니 황이 1번. 0. 이건, 이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논리상으로 필요가 없는 수니까. 그 0이라고 바꿨어. 관계없이 요한은 처음부터 들고 있는 게 색깔별로 전부 다 들고 있는거야요 일곱장이 있는 일곱 있는데 번호 없는건데 여기에 요런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색깔, 음, 색깔 아까 적어준 그, 그건 나중에 다시 정리해갖고 설명을 할게요 주홍초록 접시 이런 것이 들고 있는거야 그거는 영혼의 카드 이 카드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곱개의 선녀들이 들고 있는 그 내용 설명들이 들고 있는 색깔, 오케이? 색깔이 순번이 어떻게 요것이다. 적으세요. 빨주노초파남보. 음. 자, 저것이 빨주노초파남보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없다. 그제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없다. 그래서. 빨간 책을 들고 오셨네 두번째는 어떻게 무슨 게? 노란색이지 빨주 주홍초롱 들고 오셨네 빨주노 노란 접시 들고 오셨네 이거네 요 카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펼치는 거야요 아래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한 거고 요것은 거시고 여기에 우리는 색깔이 들어있는거죠 여기에 색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색상 심리를 하게 될거예요 색상 심리와 숫자 심리를 하게 될거예요 색상 심리와 숫자 심리를 여러분들 하게 될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칠선녀의 카드에는 여덟 장의 카드가 있는데 어린선녀 4명 어른선녀 4명이 있는데 어린 소년은 다소 미성숙된 상태에서의 진행되는 것이고 어른 소년은 아주 성숙된 상태에서의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를 도울,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도울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나쁜 것이 파액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들이 색상 심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숫자 심리가 여기 칠에 들어 있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설명야면아까 저기 있잖아. 그 아까 이 앞, 아까 설명했인가? 아그거는 아, 다음 시간에 내 아, 아, 오늘은 너무 늦으니까 거는 다음에 할게. 자, 그래서 일단은 70년은 어떻게 첫 번째 긍정으로 좋은 교, 기인이 돼서 그죠? 기인으로 작용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응? 좋은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자두 번째는 이것이 파액으로 작용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게 수로 작용하는 거야? 응? 수로 작용하는 거. 세 번째 할 때는 이게. 작용한다는 이거, 이거, 파괴수 이런 거, 구슬수. 응? 파괴수, 구슬수, 손재수. 응?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색상 심리를 우리는 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좋은 수, 나쁜 색깔, 이런 것이 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 색상 심리에 대어가면 예를 들면 더 신비의 세계로 돌아간다. 자, 나는 어떻게? 나는 내가 폼, 폼을 내야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폼을 내야 될 때는 내가 나에게 강한 색상을 입고 나가는 것이고 내가 시댁이라든지 이런 데갈 때는 어떻게? 해? 내 색상을 죽이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쵸? 네, 네. 나를 낮춰야 될 때는 내가 내가 강한 역상을 죽이고 가야되고 나를 뽐내야 될 때는 내 세상에 강한 색상을 입고 가야된다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숫자 심리가 되는 거예요 숫자 심리에는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행운의 숫자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핸드폰 번호, 우리는 집 번호, 차량 번호, 뭐 비밀 번호, 뭐해가지고 이런 번호들에 관련돼데 갖고 운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수리 사주하고 조합을 하면 굉장히 편리 좋은데. 이 사람은 이 숫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돈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 뽑으면 돼. 이것이 바로 숫자십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격을 우리 상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격 힐링이라는 것. 당신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답을 탁해 푸는 거예요 야, 너무 할 일이 많다 그죠 당신은 <목소리> 너무 음, 허풍을 어, 많이 주니까 당연하지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즉석이에요 즉석 적성. <웃음> 이 즉석 상담을 하는 카드가, 이, 이 속에, 이런 마이 비법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겠나? 저것만 하면 거의 일반 상담 안 하겠는데요. 저걸로 다했 5만원짜리 를끝내고 5천원짜리. 아니지, 카드 한번 들을 때 5천원으로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잖아. 근데, 자, 호박, 도 호박 다릅니다. 잔잔한 호박 여러 개 있는가 하고, 호박 큰 덩어리 한개 있는가 하고, 어느 것을 쉽게 먹을 수 있겠나요? 맛이 있겠나? 애호박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번 먹을 수있 맛이 있잖아. 큰 호박은 잘라갖고, 어떻게 그워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큰 호박 그거 물 때까지 기다려보면 호박 안에 다 섞어보지. 아니, 면그 저, 저, 를다루를 유도를, 보는데, 음. 음. 그 다음에 일반, 게 일반 게 수리 상담을 유도 하려니까, 저걸 다, 다 해버리면 그게 다 나오니까, 그 유도할 수도 없잖아요. 아, 요거는, 바로는 그그그 순간적이고, 이게 다 음. 필요 없다. 상담할 이게 다 어떻게 얻는지 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심리, 현재의 용원 상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라는 건 달라요. 그렇게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다. 같다고 생각하지 마. 자. 이까지 풀어 간다, 있을 개. 이게 가능하니라고 생각해요? <웃음> 그래서 우리는 신비의 이 타로 카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7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7하고 8하고 열심히. 왜냐면 이거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기기가 어떻고 타로 타로가, 이게 딱지기면 숨기기가 어떻고 타로가 어떻고 딱딱 풀어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의 상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간이 어떻게, 명제와 영간이 지어서 푸는 거야. 자,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명제와 같다 돼갖고, 야,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너는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니돈 벌려고 하는데 네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은 것 같고 하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있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 명제가, 명제가 있으면, 이거 하는데도, 야, 니네 성격이 이런 성격으로는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니네 성격을 어떻게 바꿔라 하는 것이고 니이 네 사업을 하면서 니네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니가 무슨 돈 벌려고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안 맞는데 나는 뭘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 그럼 천상없이 수리 사주로 가야지 내 본성과 이런 이건 순간적으로 내, 지금 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나? 어렵게 강의하나?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지금. 7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자, 그러면 8로 이제 넘어가자. 이 숫자 속에 마이비법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다. 자, 8에는 우리는 1번부터 8가지가 있다고 그랬다. 그치?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대왕이 4명, 여왕이 4명이다. 그죠 대왕과 여왕은 어디에 있게? 왕국에 있지. 그쵸 대왕과 여왕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그 왕궁은 무슨 왕궁이냐 영혼의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의 왕궁 영혼의 왕궁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인연이 정해지지만 내가 지금 타로로서 가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인연법을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명제를 물었을 때 나타나는 인연법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팔가문의 인연법이라고 했다 팔가문의 인연법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부, 여기 편안하게 하나 보자 이게 우리는 병원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자, 병원이 있고 환자가 있다. 내 인연은 어디 있을까? 아, 병원하고 환자도 있는데 그게 내가 갔다 갔으니 나는 뭘 해야 되겠나? 이거 일을 해야지. 그치? 그러면 내가 보험에서 다니는데 이것을 딱 뽑았다 나는 보험 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겠나 아, 병원에 함정인데 가고 보험들을 해야지 맞죠 오케이 자 이것이 우리는 타로카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건 다음에 상세하게 또 합시다 자두 번째 두번째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그걸 그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복을 여러분들이 풀거예요자 오목에 대해서 내가 어? 이승복이 있어요 뭐 연애복이 있어요 결혼운이 있어요 재물복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 아이가 그럼 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되나? 지금까지 한 거는 인연법이에요 여기는 첫번째는 인연법 두번째는 우리는 복이에요 복, 이것이 바로 우리는 팔복이라는 거다 팔복도 인연법이에요 팔복이 원래 인연법이라는 거다 팔복의 인연법인데 나는 돈 벌고 싶소 이렇게 했는데 돈 벌고 싶소 이래야 되는데 카드를 뽑았을 때 어떻게 경찰 아저씨 뽑았다 그럼 나는 어떡하? 돈 벌러 하다가 경찰서갔갈수 있는 복이라는 거다 무슨 <웃음> 일일지. 그러면, 복과 애군은 항상 따라 있다는 거다 야, 내돈 벌고 싶은데, 그러면, 경찰서가 또 넣으면 어떻게 되겠노? 야, 나, 응? 어? 돈 벌러 하다가 경찰서 갈수 있는 거. 뭔지 알겠죠?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돈 벌러 가는데, 이 학교 갔다. 학교가 특히 나왔어. 학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야는 공부할 수 밖에 없어. 공부를 해 갖고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야가 어떻게 병복을 안고 와서 그럼 어떻게 하겠나 아 병복을 안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돈 벌이기 시기 데 죽는다는 소리다 이 말이야 이? 돈 벌이기 돈 벌다고 죽는 거야 돈 벌다고 죽는 사람 많잖아 그죠 사기 차도 죽는 사람도 많고, 요거는 상세하게 이제 배울 거요 자, 그래서 인연법과 이런 팔복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로는 어떡하? 이렇게 전부 사람들 오니까 내 진로는 어떡하? 진로는 어떡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타로카드를 할 때는 진로는 운명길은 풀면 안 돼. 무슨 길? 이것이 인연길이다, 인연길. 인연길을 푸는 거요 재능길과 인연길. 자, 이것이 인연길과 재능길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을 때는,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젊은 학생들이 공부를, 대학교 가기 전에는 재능길을 가지고 풀고, 대학교 졸업해갖고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거할 때는 인연길로 푼다. 오케이? 야, 공부, 이렇게만 잘하면 내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밌게는 신나겠노, 그죠? 자, 그러면 8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8에는 여왕과 대왕이 있는데, 그죠? 여왕과 대왕이 있는데, 이거 인연법은 그 앞에 우리 인연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는 8복이, 이 있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팔 애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팔 재능 길이 있어. 그 다음에 팔 인연 길이 연결해서 가는 거야. 그다가르치준도갖고 처음부터 저것설명하면안 돼. 자, 예를 들면 나는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하게 되면 인연 길만 푸는 것이지. 이렇게 재능 길, 우는 길, 팔복, 이렇게 다 풀면 안 되겠지. 상담하는 사람이 교육하듯이 하면 안되죠지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이거 7, 8 중에서는 우리가 풀다가 어느 걸풀 것인가? 자, 이거, 이거와 이것을 풀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거, 이거 하면 망하니? 어떻게? 이 길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이 길을 하다가 이 길로 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런 물에 찌런 질문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치? 나중에 이것을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클론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것이 바로 경험법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상담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일괄적으로 경부까지 넘어가야 돼. 그치? 요렇게 딱 하고, 그 뒤에 판단과 결정은 자기 몫이다. 그럼 내가 너무 공부 잘했나? 네. 응? 응, 공부 너무 잘했지. 오늘.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게자 마무리 정리를 하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영혼풀이법과 우리가 운명풀이법은 지금 현재 영혼의 상태를 푸는거예요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오픈카드로서 푸는거예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반 운세나 심리는 어떻게 이 덮어놓고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상태, 현재 상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그러면 현재 상태만 풀어갖고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다,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현재 상태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경운이 될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이것이 바로 우리는 타고난. 네? 타고난 자 운명 재능 적성 우리는 능력 어? 운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는 개척해 나가는 거다 타고난 거죠 이거는 현재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왜 망했는지 왜 안되는지 이유와 원인을 푸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타로 카드 갖고 하게 되고 그치 이거는 우리는 수리사주라고 수리사주 갖고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이거는 우리는 개척해 나가는 것은 뭘까 이것이 우리는 그 개인의 인생이다, 그제? 그래서 나중에 이천부 육경이, 천부 육경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타로카드가, 이건 지 되겠지? 네. 타로카드가 어떻게 트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 그러면 타로 카드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살수 있는 것첫 번째는 우리 심리를 풀수 있고 두 번째는 운세를 풀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아, 운세는 아니지 심리와 그럼 심리가 뭐고 응, 적성은 나중에 문제고 우리 상담하는 아 심리와 운세지 그지 자 심리와 운세 이 속에는 우리는 적성도 있고 뭐 여러가지 쪽이 있대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타로 카드 갖고 지금 하는 거야 자이 단계에 우리는 플러스 돼 가지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타로 카드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 기본교육은 우리가 이거 갖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우리는 첫번째 색상심리를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할거다 색상심리 색깔에 의해서 우리가 처신하는 두번째는 우리는 숫자심리 숫자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세번째는 우리는 숫자 머릿속에 있는가 숫자 연산법 연산법 이것이 우리는 심리 테스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나중에 공부 요까지 다 끝내고 나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갈 거에요 이까지만 하게 됐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어떠한 심리학자든 음.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은 부터 바라는거예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는 심리로 푸는 타로 카드로 푸는 거고 타고난 거는 수리사조로 푸는 거다. 이해되시? 실질적으로 마지막 개운법은 우리는 최종적인 것은 명상법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